밀물의 시간 다양한 형태의 돌들로 조합해서 그 갯바위의 균형을 잡다가 실패하고 또 작업받고 실패하고 이어이 균형을 잡았습니다 태는 수면 가까이로 내려오고 여기 사회보다 나는 썰물의 밀물로 바뀌고 밀려오는 물이 갯바위로 다가옵니다 갯바위가 서이 되고 더욱 물이 들어오고 나의 밸런싱 작업을 때리고, 불러서고, 다시 때리고, 또 불러서고, 더 많은 물을 데려와 비어이 나의 밸런싱 작업을 무릅니다. 돌들은 쓰러지면서 각자 원래의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썰물을 기다립니다.